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입니다 제가 마리클레를 11월호에 나오게 됐어요 우와! 예쁜 사진 되게 많이 많이 찍었으니까요 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핫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몇개 하면 돼요? 여덟 개자 <웃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귀 막으세요 아 나도 누가 좀 막아줘 아, 나 이런 거 못해 하나 둘셋 일로 날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오면서 들은 음악은 싱스트리트의 oh To Find You 였습니다 단잔하게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듣고 왔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셋 아! <웃음> 너무 이상한 소리내나?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은 뭐였지? 뭐였지? 너무 슬프다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아마도 집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너다 이번에는 우아하게 들어보세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도 안 오해 오늘 문득 떠오르는 노래하고 싶은 공연장이 있다면 아, 막 한강 이런 데서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일이기 때문에 얼른 야외에서 뭔가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자, yes I can.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자기 전에 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SNS 체크, 자기 전에 하는 일은 SNS 체크. 이게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와왜 이렇게 큰 거지 소리가? 내가 요즘 푹 빠진 음악은 제 신곡의 무드와도 좀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어서 영한 팝 빌보드에서 흥하고 있는 그런 팝들 듣고 있어요 자 아, 빨리빨리 하는 거야 갈수 있어 UFO를 타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일단 UFO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잖아요 UFO를 타고 간다면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심해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과연 치해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갑니다. 이수연의 이번 솔로곡은 언제 어디서 들으면 가장 좋을까? 이 솔로곡은 계절과 장소와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듣고 싶을 때 아니 안 듣고 싶을 때도 들으셔야 돼요. 에일리언은 뭐 정의할 수 없어요.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같이 있을 때 들으면 더 신나할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라스트 팡! 자신의 첫 솔로곡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유니크하다 자 그럼 이때까지 이수연이었습니다. 마리클레르 11월호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클레르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